역사에는 불멸이 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역사에 남은 것 자체가 불멸이긴 하지만요. 그 중에서도 스파르타쿠스의 이야기는 꽤나 매력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스파르타쿠스의 이야기는 최근에도 크게 히트한 미드도 있어서 그 스토리를 대부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스토리는 생략하고 그 위의만 다루겠습니다. 뻥입니다. 신화가 된 남자 스파르타쿠스 이야기이니 빼놓고 갈 수는 없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랄, 고품격 전문 야매 채널, 야매 지보관소입니다 신화의 뒤에는 살아있는 인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로마의 역사를 바꿀 뻔한 인물, 신화가 될 뻔한 인물이었지만, 의외로 그에 대해서 역사에 기록된 바는 거의 없습니다. 기록 남기기를 좋아하는 로마인들답지 않게 의외로 그에 관해 남은 기록이 적고 상세함도 꽤 떨어지는 편입니다. 로마의 입장에선 비천한 노예 검투사에게 로마가 몇 차례나 얻어맞았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너무나 치가 떨리고 부끄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끔찍했던 존재의 부정, 말하자면 일종의 기록말사령이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그 유명한 징기스칸도 원제국 멸망 이후 기록말사령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세기 동안 유라시아 대륙을 호령했던 징기스칸이란 이름은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 되었었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징기스칸은 그 자체로 공포와 저주의 대상이었으니까요. 징기스칸이 다시 발굴된 것은 대항해 시대 이후 아시아를 약탈, 아니 연구하던 유럽의 역사학자들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절대로 스파르타쿠스를 잊지 못했습니다. 로마 정사는 마지못해 남긴 기록만 있지만 야사는 그와 관련한 무수한 전설과 신화를 써내려갔습니다. 무려 30명 이상의 고대 작가들이 스파르타쿠스에 대해 썼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창작물로 나오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야매는그 중에서도 플루타크 그 영웅전에 기록된 스파르타쿠스 이야기를 위주로 서술하겠습니다. 1. 전설의 시작! 알려진 대로 스파르타쿠스는 이탈리아로 끌려와 권투사가된 도의였다! 검투사의 삶이란 예 당근 가혹하기 마련이겠지만 스파르타쿠스가 소속된 검투사 양성소는 다른 곳보다도 검투사들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가혹한 곳이었다고 한다. 결국 스파르타쿠스는 잔혹한 대우에 반발하여 73년 여름 7 3명의 동료 검투사들과 함께 탈출에 성공한다. 스파르타쿠스와 그 동료들은 폼팽이의 최후로 유명한 배수비로 화산의 산악지대로 도망쳤다. 정부는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소규모의 추노부대을 발견하였는데 스파르타쿠스 의땅은 이들을 가볍게 격퇴하면서 이들의 유명세는 날로 높아져갔다. 이를 듣고 합류한 노예, 그리배벨불안자들로 인해 카프와 지방정부의 능력으로는 도적이 감당이 안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자 로마 정부는 이처로 법무관 바리니우스 지위 아래 다시 시민군 4천명을 편성하여 보냈다. 그러나 결과는 로마군의 참패, 지휘관 파리니우스는 목숨만 건지고 말과 무기, 군기까지 모조리 스파르타쿠스에게 빼앗겼다. 로마 정부가 파견한 도발대를 무찌르자 스파르타쿠스의 명성은 로마 전역에 퍼졌고 그 소식을 들은 이탈리아 전역의노이들과 사회에 불만이 많은 하층민들까지도 반란에 합류하였다. 발란에 합류한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에 스파르타쿠스 휘하에 산적되는 가공할 숫자로 불어나게 된다. 고대에는 엄청난 수였을 수말에 이른다. 이리하여 스파르타쿠스의 달주는 단순한 도의 달주 사건이 아니라, 문마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상 최대의 도의 전쟁으로 번지게 된다. 이듬해 로마 정부는 이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 판단하였고 부직정권 드나이우스코르네리우스 렌플루스, 클루디아누스와 루키마이너 이들에게 각각 두개 군단의 정의의 병력을 주어 스파르타쿠스의 진압을 맡겼다. 대로마 제국의 정예군을적구의 정규군이 아닌 일개폭도 그것도 놀이로 구성된 우리의 토골에 투입한 것은 로마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전대미물의 일이었다. 이무력 스파르타쿠스와의 의견 차이로 그의 동료 크릭수스가 일부 병력을 데리고 떠나가는데, 응우 군단병들이 이들을 추격하여 대파시키고 크릭수스를 죽인다. 이 소식을 들은 스파르타쿠스는 나머지 병력과 북상하여 갈려로 달나려 시도하였고, 이를 엔투르스가 가로막았다. 이어 벌어진 전투에서 스파르타쿠스는 렌플루스의 군단을 격파하는데 오마군은 수치스럽게도 스파르타쿠스에게 등을 보이고 내빼기에 판았다고 합니다. 로마는 수치스러웠는지 이 전투에는 이름도 붙이지 않고 기록하기를 그냥 졌다. 역시 야사에 전해지는 바로는 렌플루스의 오마군이 노예군의 일부를 포위했을 때 스파르타쿠스가 나머지 노예군과 함께 렌플루스를 기습했다고 한다. 곧이어 스파르타쿠스는 자신을 추격해오는 겔리우스의 군단도 격파했으며 다시 또 롱기누스의 병력까지도 격파한다. 이는 지중의 최고의 군사적 영광에 빛나는 로마로서는 크나큰지옥이었다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물건에 불과한 노예 검투사와 그 검투사가 지휘하는 노예군에게 로마에 높으신 분들인 집정원 3명이 연달아 패배한 것이다. 군단수로만 6개의 군단이 패배를 당한 셈이다. 그 다음에 들어온 소식은 로마 고위층을 경악하며 그들의 분노를 폭발시킨다. 스파르타쿠스가 포로로 붙잡은 로가군인들에게건투사 경기를 시켜 서로 죽이게 했던 것이다. 이 경기는 전사한 크립수스를 위해 벌인 것이었는데 로마에서 전사자를 위해 경기를 바치는 것은 고위층만이할수 있는 일종의 의식이었다. 이로써 스파르타쿠스의 이름은 로마에 잊혀지려야 잊혀질 수 없는 이름이 된다. 그리고 이 알프스가 보인다. 로마군의 연전연승을 거둔 스파르타쿠스와 동료들은 계속 북상하였고 가는 길에 합류하는 인원 덕에 12만까지 불어난다. 이들은 알프스까지 거침없이 진격하였고 로마군은 이들의 진격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알프스를 코앞에 두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방향을 틀어 갑자기 남하를 시작, 나폴리 지방으로 다시 데려온다. 현대 역사가들에게 이것이 스파르타쿠스 최대의 의문이 됩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와 고향을 앞두고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스파르타쿠스 군단의 상당수는 평생 온나한 이탈리아 남부 출신이고 그들에게 평생 처음 보는 거대한 알프스 산맥은 로마 군단보다도 거대한 장벽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설령 알프스를 넘는다 한들 무장한 수만 명의 집단을 받아들일 나라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알프스 이북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낯선 타지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로마 밖에서도 그들은 야만족들을 상대로 전투를 계속해야 했을 것이며 고향에서 쫓겨난 이방인의 처지가 늘 그랬듯 거기서도 노예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거대한 알프스 장벽에 가로막혔을 때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죽을 때 죽더라도 남자답게 싸우다 죽겠다고 결심했는지도 모릅니다. 만화 베르세르크의 한 구절대로 도망쳐 다다른 곳에 낙원이란 없었던 것이죠. 물론 스파르타쿠스에게는 이들을 내버려 두고 단신으로 혹은 최측근들만 데리고 고향으로 떠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스파르타쿠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파르타쿠스가 로마로 돌아온다는 사실에한 원로우는 난리가 난다. 지금까지 로마가 군사적으로 유일하게 위협을 받았던 한지관의 악몽이 되살아난 것이라. 한니벌도 알프스로부터 내려왔다. 원로원은 이전처럼 집정관이 아닌 로마 제일의 부재인 법무관에게 새로이 토벌의 권한을 주는데 그가 바로 스파르타쿠스 별생의 숙적 크라수수다. 그는 이전 지휘원들과는 달리 노예군이 절대 우습게 볼 상대가 아님을 알고는 로마 정부가 맡긴 군대에 자신의 사비를 털어 용병까지 추가 모집하여 무려 8개 군단으로 스파르타쿠스의 노예군과 맞서 싸우게 된다. 크라수스가 사비까지 털로 병력을 소집하였던 것은 그는 이미 로마 제일의 부자였고 평소 꿈꿔왔던 정계의 입문하기 위해서는 로마가 무더산 군사적 선거가 꼭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이때의 스파르타쿠스는 단순한 도망두기가 아닌 로마의 직정권 2명을 연달아 패배시킨 발단군 수작인 만큼 크라수스 입장에서도 이런 적을 상대로 군공을 쌓을 수 있다는 건 탐나는 기회이기도 했다. 스파르타 구를을 얕봤던 이전 지휘관들과는 달리 그라스스는 우선 군기 확립을 위해 패배한 군단들에게 로마 군법 최고형인 테키마티오를 실시한다. 이는 모든 군대에서 10명당 한명을 제비로 모아 나머지 9명이 뽑힌 동료를 때려죽이게 하는 형벌이다. 그동안 로마는 군사적으로 연전연승을 해왔기에 테키마티오는 한동안 집행을 하지 않던 형벌이었다. 우리 발란에 이것을 다시 집행까지 한걸 보면 당시 크라수스가 상업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겼는지 알수 있다.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내려준 군단에게 본보기로 삼은 뒤로 가는 스파르타쿠스를 조이기 시작한다. 크라수스는 용병뿐만 아니라 공병부대까지 동원하여 물자적 지원을 악하지 않고 스파르타쿠스를 압박하였다. 엄청난 물량 공세와 수의열세에 서서히 밀린 스파르타쿠스는 이탈리아 반도의 장화 발끝까지 몰렸다. 불리함을 깨달은 스파르타쿠스는 배를 타고 이탈리아를 탈출하려 해적들과 적선했지만 배를 주기로한 해적들의 배신으로 실패한다. 이때 스파르타쿠스에게 나쁜 소식이 전해진다. 외국으로 원정을 나갔던 농과 군단들이 속속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스파르타쿠스를 불모지에 몰아넣고 장벽까지 쌓아서 포위망을 완성한 크라수스의 병력들은 이제 폼페이우스가 오면 넌 죽는다고 조롱하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스파르타쿠스는 병력을 이끌고 오마군의 포위망을 장벽째 돌파해 버린다. 하지만 그가 목표로 한 항구에는 이미 폼페이우스 군단이 상륙하고 있었다. 길이 막힌 스파르타쿠스는 다시 후퇴하면서 활로를 모색했지만 그의 부하들이 영화 놈들과 싸우자며 후퇴 명령을 거부한다. 이 상태로 정면 승부를 하면 안된다는 걸 알고 있던 스파르타쿠스였지만 부하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결전에 임한다. 그후 스파르타쿠스는 그라스소와 전투를 벌이지만 이미 대세는 기운 후였다. 결국 스파르타쿠스는 마지막 수작으로 돌격대를 이끌고 크라수스를 죽이기 위해 돌진한다 성공했다면 승리했겠지만 로마군은 전력을 다해 이를 처지했고 스파르타쿠스는 그의 손으로 두 명의 백인대장을 쓰러뜨리고 크라수스에게 접근하는데 성공할 정도로 분전했으나 결국 로마군의 집중 공격을 받아 돌격대가 전멸하면서 힘이 다하여 쓰러지고 만다. 지금까지 승리를 거듭하던 누예군이었지만 이한 번의 패배로 끝나고 만다. 원래 반란이란게 아흐나 억번을 이기고 한번 패하여 망하는 법이다. 스파르타쿠스의 죽음은 누예군의 붕괴를 가져왔고 그것으로 전쟁은 막을 내린다. 여기서 로마 역사가들의 기록이 갑자기 자세해진다. 로마의 역사가 플루루스는 그는 거의 임페라토르처럼 썩어다 죽었다고 기록했다. 이 임페라토르는 벌로루스의 시대는 황제를 의미하는 단어였다. 생존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일개검투사였던 그가 죽을 때는 황제로 죽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심지어 마지막 전투에서 싸운 노예들에게도 황제의 지휘를 받는 병사들답게 용감하게 싸우고 사나이답게 죽어갔다는 찬사가 바쳐졌다. 3. 노이어 신화가 되라. 여기서 스파르타쿠스의 최후에 대한 한 가지 무척 극적인 전설이 있다. 전투 직후 로마군은 본부기로 휴수할 목적으로 스파르타쿠스를 찾아다녔는데 생존한 노예군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당시 로마군은 스파르타쿠스의 생사 여부도 몰랐기 때문에 이중에 스파르타쿠스가 누구인지 알려주면 나머지 포로들은 선처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생존 노예 중에 하나가 벌떡 일어서서 내가 스파르타쿠스다. 라고 외쳤다. 그러자 다른 병사들이 모두 일어서며 한 목소리로 내가 스파르타쿠스다라고 외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원래는 스파르타쿠스만 본부기로 십자가형에 처할 계획이었지만 로마 정부는 결국 생존한 6천 명의 프로 전원을 로마의 법정 최고형인 십자가형으로 처해버린다. 크라수스는 로마에서부터 장정 카푸아까지 이어지는 아피아 카노를 따라 이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다. 그러나 발란도이들은 놀랍게도 십자가 위에서도 이어냈으며 심지어 매달린 체로 로마군을 조롱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여기까지가 스파르타쿠스가 행한 영웅기의 끝입니다. 스파르타쿠스가 전사한 것은 거의 확실하지만 로마군은 전투 후에도 전장에 쓰러진 시신들 중 어느 것이 그의 시신인지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파르타쿠스 그 불멸의 신화가 다시 시작됩니다. 스파르타쿠스의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소문이 민중들 사이에 퍼집니다. 그를 목격했다고 하거나 심지어 내가 스파르타쿠스라며 사칭하는 자까지 나오게 됩니다. 사칭이든 뭐든 간에 스파르타쿠스는 아직 민중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던 겁니다. 지난 시간 예수부활 사건을 다루면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위인들의 죽음을 민중들이 인정하지 못했다고 했지요. 스파르타쿠스도 그랬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전투 후에 나왔던 노예반란군의 명들이, 내가 스파르타쿠스다! 가 있지요. 이는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밈이 됩니다. 영화나 어떤 실제 사건 등에서 특정 위인의 영웅적 행적을 기리는 표현의 하나가 바로 내가 아무개다 하는 표현을 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말콤 엑스의 전기영화 마지막에서 어린 학생들이 교실 책상에서 내가 스파르타쿠스 아니 말콤 엑스다. 라고 외치며 벌떡 일어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노예반란군의 명드립 내가 스파르타쿠스다에서 차용한 것이지요. 이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민주화 열사를 기리는 드립안이 헌사로 차용됩니다. 내가 전태일이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 대한 민국 국민이 모두 광주시민입니다. 라고 드립을... <목> 대본에 없던 진짜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한 것도 그 파생형이지요. 그리고 이는 기독교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해방신학, 민중신학이 그러한 경향이 강한데요. 민주항쟁에서 숨진 이들을 기리는 표현으로 모씨가 예수다라고 선언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이한열 열사를 추모하는 수탄 미사와 예배는 한결같이 이한열이 예수다라고 헌사합니다. 이는 자칭형인 내가 스파르타쿠스다에서 모씨가 예수다라는 타칭형으로 약간 변형된 파생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스파르타쿠스를 자칭하는 것은 괜찮으나 예수를 자칭하는 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유는 다 아실테니 해방신학의 본고장 남미에서는 민중운동을 하다 순교한 오스카 로메로 추교를 두고 로메로가 예수다라고 헌사하고 또체 개발화를 총을 든 예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이라면 스파르타쿠스는 칼을 든 예수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런 관점을 스파르타쿠스 전설에서 기인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근거를 마테오 복음의 한 구절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테오 복음 2540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을 실천하는 기독교 단체로 작은 예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장애인, 생려인 및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함께 삶의 기쁨을 나누며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 공동체를 두고 작은 예수회라고 이름한 것이 바로 이런 보잘것 없는 사람들을 장애인분들 죄송합니다. 자신과 동일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소외된 이분들을 작은 예수라 칭하고 섬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이런 시각은 내가 스파르타쿠스다. 이한열이 예수다. 라고 보는 것과는 맥락상 의미가 많이 다르지요. 이한열이 예수다 라고 하는 의미는 보고 말씀보다 내가 스파르타쿠스다 라고 선언한 것과 의미가 더 상통하지요. 뭐 어디서 기인했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 더 이상의 자세한 말. 다시 스파르타쿠스 이야기로 돌아가서 로마 제국이 남은 생존자들을 십자가 형에 처함으로써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겨우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00년 후에 또 다시 제국의 하층민들, 핍박받는 자들, 압제에 고통받는 이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스파르타쿠스 잔당은 십자가로 겨우 막았지만 이 추종자들은 십자가로도 막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도 그 수는 더욱 늘어만 갔습니다. 오히려 스파르타쿠스를 매달았던 그것, 십자가를 앞세우며 아피아 가도를 따라 로마를 향해 거침없이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로마는 결국 십자가에 굴복하고 예수와 그 무리들을 공인합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로마 제국의 몰락과 함께 그 지긋지긋했던 노예제도 폐지가 됩니다. 스파르타쿠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비단 저만이 아닐 겁니다. 여러 곳에서 이두 분을 비교하는 것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텔리 큐브릭의 동명의 영화에서 스파르타쿠스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사기록에는 스파르타쿠스의 전사가 확실시되고 시신이 행방불명이지만 구태어 스파르타쿠스가 로마 제국에 의해 십자가형을 당한 것으로 묘사한 것은 스파르타쿠스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버랩시키려는 감독의 의도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근대 이탈리아 통일을 위해 싸운 가리발디 장군은 스파르타쿠스에 관한 소설의 서문을 쓰며 스파르타쿠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구세주 그리스도처럼 노예들을 구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